어우 나 턱선 어떻게 할 거야, 승민아? 뭐,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턱선. 너무 예쁘지 않아? 승민아. Oh, yeah. 우울했자면... 승민아! 네? 넌 우울할 때 뭐해? 우울할 때요? 응. 바다 봐요. 아, 제주도에 있으니까 바다 보면 너무 좋겠다. 그러면 진짜 좋은 게. 응. 더 우울해져요. <웃음> 뭐야! 오, 풀만 봐, 풀떼기만 봐도 기분이 너무 좋아. 그지, 승민아? 그럼요, 이게 바로 자연이고. 응. 저기서 내뿜는 공기가 응. 우리 머리를 맑게 해주니까요. 왜 그래, 연기통이야. 응. <웃음> 그거... <웃음> 은주야, 좋지? 네. <웃음> 이게 단답형이야 <웃음> 그래도 색깔은 있네요. 인해주세요구 매니저 인사해주세요 현 연예인 인사해주세요 하이하이 피엘인가요 no. no. 이거 하나 발라서 먹어봐봐 봐 지금 입맛 나와요? 마표현 거의 뭐 ASMR 맛인데 <웃음> 오 ASMR 정도였어 마표현 와우. 아, 아, 하시고 방금, <웃음> 방금 너무, 야 너무 자기적이었어 방금은 <웃음> 방금. 맛있어요 진짜 그치? 근데 지금 좀 너무 자기적이었을 뭐, 것같데 뭐, 뭐, 표현을 해줘 가만 가만 가만 가만 <웃음> 제주도에서 웬 파스타냐 하시겠지만 진짜 <웃음> 말이가 안돼요 진짜 맛있어요 <웃음> 저는 빵더 드릴까요? 네 왜? 빵을요 애들이 단숨에 치웠어요 뇨키 뇨키 뇨키 감자 느낌 쉐킷 쉐킷 쉐킷 쉐킷 쉐킷 쉐킷 오 진짜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오일이 장난 아닌데? I l 를 최대한 h a 셨대요 o 음아 e that. t h a I l h t t a I h t 이거 스테이크도 미쳤다리 미쳤다리야. 그냥 녹아버린데? 아니 그냥 녹아버린데? 딱 먹잖아. 이거 이거 음. 고기 어디 갔어요? 뭐가 하나 가요? 응. 먹어어 너무 뜨거 맛있어. 아 이게 대 이 육즙이 새우의 육즙이 장난 아니거든요? 와, 이 감칠맛이 장난 아니에요 어내면 <웃음> <웃음> 되는 순간이야! 아이고 속시 오늘은 아, 음. 서비스 우와. 어, 홍보를 많이 해주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찍어 서비스 <웃음> <웃음> 벌써 끝났어? 지금 뭐 20초 지났냐? 20초가 뭐야 아 서비스가 왜 이렇게 예뻐요? 입안 네. 됐어 아직.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여기다 먹어. 먹은...